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로 가자 고 자. 자, 아, 좋아. 좋아. 다음, 다음 자, 자, 자 여러분 우리는 추운 겨울을 끝을 지났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이제, 이제 이런 콘서트 없다 뜻이에요. 어, 예. 이제 예. 그어계절 다시 겨울이 오자 오. 어, <웃음> 다른 겨울이 온. 어, 아 다른 겨울이 온다. 이거는 다른... 추운 겨울. 그때는 더운 겨울. 따뜻한 겨울, 어, 아, 네. 다시 봄날에 만나는 거니까 우 다시 수학 수학 항상 수학 있는 거예요. 콘서트로 만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어, 좋아요. 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베가스 공연 준비하자나스스또 네.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가스 자, 자, 그러면은 깔끔방요 방탄방단 방까 그래, 가자. 그래. 태영이 방탄방단 해줘. 방탄방단 방방탄로 하자. 오케이. 너방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자, 자. 우리의 추운 겨울끝을 지나 다! 시 봄날에 만나는 그날까지 okay. 방탄원사방탄언 언제 다! 준비했대? 언제 준비했지? 은 다! 방금은 다! 한금은 박수 금 번, 짝. 방 짝. 이상하게. 대한민국 니가 엔딩 대출한다고? 이게 아니라? 뭐 알아서 해줘 어디서 오늘 딱 오늘만이 우리 하고 싶은 게아니데 멤버들이 또 우리 게께안 안 해주더라고요 박수 한번 시작 자두번거예요자 박수 두번 시작 자 갑니다 대한민국 대 아, 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금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금 지금, 지금, 지 l 지금, 지금, 지 너? 지 아, 야! 지금, 지금, 지금, 지시고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아, 아니죠. 2, 3일 차가 여러분, 아직 남았잖아요. 네. 2, 3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 이거, 이거. 주름져 어떻게 하고 아, 봐요? <웃음> 자, 우리 그러면은 달려봐야죠. 자, 자, 자, 뭐 내일 모레 하면은 달리자. 내일 모레 달리자. 내일 모레도 내일 모레도 하면 달리자. 오케이, 네, 오케이. <웃음> 자, 내일 모레도 달리자. <웃음> 펼치면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한번 여기서 찾아봐야겠다 해서 시를 봤는데 어 솔직히 잠들었어요 잠들어서 어 그책 표지 제목 이름을 얘기하려고요 근데 그게 진짜 아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제가 여러분을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보겠습니다 아! 사랑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어 내일 봐요. 네.